웹스퀘어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setRowNumVisibl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RowNumVisible 속성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 setRowNumVisible 함수의 파라미터로 설정할 속성값을 지정하십시오. 사용 예입니다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의 RowNumVisible 속성값은 현재 t r u e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글리드뷰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로우넘 비저블 속성값을 펄스로 변경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로우넘 비저블 속성값을 u e 로 변경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행의 번호를 표시하는 컬럼이 표시됩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행번호 컬럼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행번호 컬럼이 다시 표시됩니다.